오늘은 반삼성 성조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성 삼성 3성, 삼성 3성, 삼성의 연속되는 성조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러나 오늘은 삼성이 삼성 3성 이외에 일성 이성 사성 경성이 올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발음을 배우고자 합니다. 앞에 삼성은 반삼성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성조들은 음과 변화가 없이 그대로 소리를 내어줍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. 앞에 음 삼성이 레도파 이렇게 반반을 나눈다면 레도로 떨어지셨다가 이렇게 도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. 이 반을 잘라서 레도 중 앞쪽에 있는 발음만 해주고 뒤후음 후, 뒷부분의 음가는 생략해 주는 것입니다. 대신 일성이 바로 들어와 솔 바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. 자 두번째 삼성 이성 경우는 레도에서 미솔로 올라갑니다. 4성인 경우는 레도에서 솔도로 떨어집니다. 그리고 경성은 레도에서 파 정도에서 가볍게 하우터 이런 경우처럼 가볍게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어,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지않고요 이것을 잘 음가를 기억해 주면 나중에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도 이 성조일 경우에는 대조해서 발음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일성부터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. 삼성일성은 반삼성일성으로 발음이 납니다. 자 먼저 라오老 라오쉬, 라오, 삼성인데요. 일성이 오게 되면 뒤쪽은 생략이 되고 앞쪽만 라오 이렇게 내게 됩니다. 라오 자, 이라오라는이 형태가 뒤에 있는 삼성 일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단어들의 이 음가가 그대로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하나 정도 라오스 이렇게 삼성 일성에 대표되는 단어 메이티엔도 더 좋습니다. 메이티엔 메티엔 이런 단어 하나를 기억해 두셨다가 새로운 단어가 삼성 일성의 단어가 나타나면 메이티엔 이음가에 다른 단어들을 끼워넣어 주어서 발음하면 됩니다. 메이티엔 후어 老师,买书, 부통. 이렇게 발음하시면 훨씬 더 빨리 중국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뜻을 보면요. 선생님, 기차, 매일, 책을 사다, 보통, 엔단 간단, 간단하다, 쇼시엔, 우선, 우선적으로 할때 우선, 소지 핸드폰, 진정, 긴장하다. 이런 단어들입니다. 자 여러분 그리고 발음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는 성모와 음모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들을 처음에는 어, 생각하면 내,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다 성년이 되셨기 때문에 발음 하실 때그 혀의 위치를 잘 구별해서 하시다, 하시다가 보면 더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발음하지 마시고, 아, 이 설측은 L은 <웃음> 혀를 치조에 붙였다 떼면서 난다. 是 권설음은 이 혀를 경구개에 붙였다 떼면서 난다. 우리가 지금 마찰음, 파찰음, 어, 파열음, 우리가 계속 다 배웠지 않습니까? 그걸 기억하시면서 발음을 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발음하시면 훨씬 빨리 발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. 라오스 라오스 선생님입니다. 후워츠 후워츠 히읗은 설근음이죠. 그래서 설근음이면서 어, 이 마찰음입니다. 그래서 붙여지면 안 되죠. 영국에 혀뿌리가 붙여지면 안 되는 것이 안 되고 약간 바, 바람이 통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호어처, 호어처, 처할때 혀를 경구에 붙여줍니다. 호어처 이는 어 발음입니다. 으. 그래서 호어처, 호어처, 선생, 처 이렇게 내시고요. 매일 매 앞에 M은 비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콧소리가 들어가면서 메이티엔 티는 어, 혀끝을 치조에 붙였다 떼면서 메이티엔 마이 슈 마이 슈푸통 양순음이지 않습니까 두 입을 붙였다가 떼면서 파열되는 음으로 푸통푸통티스는 치조에 대야됩니다 푸통푸통 지엔 딴, 어, 설면음이죠 경국의 혀 혀의 바닥을 면을 붙였다 떼면서 지엔 딴, 딴, 혀 끝을 치조해 두면서 지엔 딴, 지앤 딴, 소엔쇼할때 SH는 마찰음입니다. 혀 끝을 경국계에 가까이 바람이 통하도록 쇼 시엔 시엔 설면은 혀 면을 경국에 붙여야 됩니다. 소시엔 소지 진장 여러분 어,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구분들을 하시면서 발음을 내시면 훨씬 발음이 정확하게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현지인들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老师、老师。火車、火車。每天、每天。買書、買書。普通、普通。簡單、簡單。首先、首先。手機、手機。緊張、緊張。 다른 단어들로 한번더 연습해 보겠습니다. 어, 또, 베이징, 이거 북경이라는 말인데요. 베이징, 이거 메이티엔처럼 베이징도 외우기 좋습니다. 어떤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삼성일성이 나올 때, 아, 베이징, 어, 삼성일성이구나를 딱 기억하시고 모든 단어들의 음가를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조해 주시면 됩니다. 자. 여기, 好吃,好吃, 맛있다는 뜻이고요. 뜻이고요 好多,好多, 많다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, 很高,很高,很高, ,很高, 매우 높다.北京, 국경. 我吃, 我吃, 我喝, 我喝. 想家, 想家, 다开. 다카이 내가 먹는다 내가 마신다 집이 그립다 문을 열다 할때 다카이 이런,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. 이 단어들은 현지에서 많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.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계속해서 현지인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. 好吃好吃好多好多很高很高 네, 여러분. 오늘은 삼성, 일성 수업에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